해안경찰 간부보생 문제인데 자 2023년 당시 이제 그 형법 8번 문제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된 건데 거기 뭐 선발은 22년에 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학설 문제만 나오면 막 후달려 해갖고 막아연병할거 하나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뭐 저도 역시 그렇게 당시에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바로 쫄아서 그냥 아무거나 찍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뭐 공부는 하긴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했는데 언제 한 번은 이걸 설명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해달라고 근데 막상 자신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몇번 어 설명하기 전에 한번 책을 한번 보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뭐 틀린 부분이 혹시 있다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뭔가 제가 좋아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뭐 틀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아저 사람 뭐 실력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또 실력이야 뭐 나중에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해양경찰관 순경갑원 경의을과 어 야간에 해안가 순찰 중 경의 의리 동료 경찰관 병을 자 동료 경찰관 병입니다 침입자로 오인을 했어요. 자,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작은 펜으로 해볼게요. 그 침입병을 갖다가 침입자로 오인을 하고 침입자가 나타나다 소리쳤고 그 말을 들은 순경 갑이, 순경 갑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에서 상해를 가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쭉 나눠져서 이제 어, 답을 고르는 건데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학설이 나오면은 마음속 준비를 하세요. 일단 몇 명이 등장한다?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세요 어, 갑이라는 사람 등장하죠 을이라는 사람 등장하죠 자, 병이라는 사람 등장하죠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침입자로 오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어, 갑과 을이 지금 갑과 을이 예, 이 가해자로 지금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요거 하기 전에 학설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학설만 나오면은 막 후달려 하더라고요 막 뭐라 그러나 좀 쫀다고 해야 되나요? 쫄지 마시고 자요거 적어도 어 이게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위법성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다 뭐이그 부분이거든요 위전착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부분인데 어 엄격고의설 그 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그 다음에 유추적 용설요세 가지 학설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고소유 자책 이렇게 저는 고소유 책법 이렇게 함께 했거든요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고소유 책법 일단 고소유는 어떻게 되냐면요 고소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다 조각된다는 거예요 고의 조각 고의 조각 그래서 고소유는 뭐다 머릿속에 딱 잡아 놓으실 것이 어, 바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걸 알아두셨습니다 예 중요하죠. 그래서 어 고소유 뭐라고요?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진한 글씨로 진한 펜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고소유는 뭐다? 고, 고소유는 자 고소유 이거 세 가지는 뭐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문제된다 이세 개는 과실범이 어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실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고소유 자 고소유 세개는 뭐가 조각된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자 1차 그다음에 2차로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전부 다 과실범을 가지고 논한다는 거예요. 과실범을 가지고 논한다. 자 그러면 일단 요것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보시면은 엄격고의서에 따르면 갑과 을이 오인한 점에 정당한 이유와 어 유무와 관계없이 갑과 을의 행위는 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여러분. 엄격고의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 깨끗하게 해볼게요. 엄격고의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죠? 고의가 조각되는 거죠. 고의 조각되는 게 지금 뭐예요? 엄격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유추적용설 세개 전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의 조각되는 거라 했었죠. 고의가 없다면 과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잖아 지금. 여기 전부 다이세 개의 학설은 뭐가 문제되는 거야? 과실 가지고 나중에 따지는 거 아니야? 보니까 지금 여기 상해죄의 제책을 진다 상해가 아니라 과실상해겠죠 그죠 그렇죠. 과실치상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치 됐던 바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엄격고의설 그다음 엄격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런 유추적 용설 이세 가지는 뭐가 조각된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걸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세계는 전부 다 뭐가 문제된다 과실범을 가지고 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어 하나 정도 여기 네 개가 있지만 하나 정도는 확실히 답이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예, 찍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정답의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다시 깨끗하게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틀렸고, 자, 2번 볼게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위의 경우, 갑의 책임고의가 조각, 또 뭐,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할 경우, 자, 공범, 공범 의리 성립에 불가능하여 처벌의 흠결이 생기는 비판이 가해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깨끗하게 해볼게요. 작은 펜으로 해보죠 자, 그럼,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어디에 있죠? 여기 아래에 있죠? 지금, 엄격 책임설하고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자,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없죠, 지금. 그죠? 전부 고의는, 기본적 고의는 다 인정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덩어리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격 책임설, 고의 인정. 그리고 구속요건 고의 인정. 어찌됐든 저찌됐든, 엄격 책임설,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기본적으로 고의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단,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에서는 책임고의만 조각되는 거야 예, 그거만좀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책임고의만 조각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를 다시 가볼게요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위의 경우 갑의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어,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은 뭐죠?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는 거죠 그죠? 제한적 종속형식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죠 그 제한적 종속형식 같은 경우에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공범이 성립한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예요? 공범 의뢰 성립이 불가능하여? 공범이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제한적 종속형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은, 뭐다? 바로, 예,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제한적 종속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 공범 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해결되셨죠? 자, 나중에, 선생님, 어, 여러분들이, 그, 아유, 선생님, 이거 강의, 이거 너무 엉망이에요. 이러면은, 자, 다시 한번더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 3번에 보면은,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자, 어디에 있죠? 여기, 여기 있네, 여기. 그쵸? 그렇죠? 진한 거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격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유추적용설 세개 전부 다 뭐다? 고의가 조각되는 거라 그랬었죠? 고의 조각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에 따르면 사실착오 규정, 규정이 규정 직접 적용되어 갑과 을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자 고의 조각되는 거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틀린 것이 맞죠? 거의 조각되는 건 나오죠? 자 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일단 3번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자 4번이 또왜 틀렸는지 볼게요. 4번 지금 유추적 용설력기 나왔었죠. 자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죠? 자, 유추적용설도 역시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고의가 조각되는 거, 삼총사가 뭐라고요? 바로, 엄격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유추적용설. 이세 개는 전부 다 뭐다? 고의가 조각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회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형법 13조 적용, 자, 갑과 을의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뭔 호소리하고 있어 고의 조각되잖아 지금 여기가 틀렸죠 그죠? 요 말이 그냥 고의가 조각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 됐던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틀린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이런 이 문제 나오면 은 아이고 틀렸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쫄지만 마시고요 제 생각인데 요거는 제가 형법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맨날마다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형법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판례도 외워야 되지, 뭐도 외워야 되지, 얼마나 많습니까? 또뭐 형법만 시험 문제인가? 뭐 다른 과목들도 많잖아요. 후달려,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다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 포스트잇에 써갖고 요거를 갖다딱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어, 엄격고의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유추적용서 세개는 뭐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 그래서 끝내 뭐야? 전부 다 과실범이 문제된다는 걸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고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법, 어, 법효과 법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의는 다 인정되되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단 책임고의는 조각된다 요렇게 머릿속에 딱 잡아놓으시면 공부하기가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학설 문제 나오는 거, 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뭐 이거를 뭐, 뭐,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어, 쉽게 얘기하면은 형법 내공이 좀 어느 정도 쌓여야지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초심자라든지 아니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또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8번 같은 시험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풀라고 시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언. 저는 마, 다른 문제 풀고 왜 간단한 문제들 있잖아요 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하시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차피 8번 같은 문제는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마지막에 거의 끄트머리 와서 한 38번 37번 정도 풀때 그때 와서 어, 다시 보시는 것이 예, 풀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막상 이 문제 푼다고 딱 시간 까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어, 좀 리플을 좀 달아주세요. 뭐, 아이, 뭐, 선생님 너무 후졌어요. 뭐, 실력 없네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악플, 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그런 거 각오하고 뭐, 유튜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